자 오늘 기쁜 소식이 있다. SCP 학교에서 전학오는 학생들이 곧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알았지? 네. 얘는 네. 또 자고 있네 가스트 제거 중. 아이고, 혼나야 되는데 진짜. 자 우리 친구들 어서 들어와. 째리 너무 무서워. 째리 아 설레다. 설레다. 다 잡아. 다 친하게 지다 죽여버릴 거야. 네. 자 우리 SCP 유학파 친구들. 자 들어가세요. 자자자자 조용 조용 조용 우리 학교에 몬스터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기쁘다 에이 선생님 어 크리퍼 저는 왜 짝꿍이 없나요? 어? 아이 짜증나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 그래서 옆에 짝꿍 안 놔두는 거야 너 성질 더러워서 그리고 살짝만 터치해도 바로 터져버리니까 야이 교실 무너질 일 있냐? 열받아 열받아, 열받아. 터져버릴 거야 혼나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? 알겠습니다 너... 아, 자 옆에 있는 우리 공사구도 저랑 학교 있을때로 반장이 었다 서로 친하게 인사 좀 지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야 스켈레톤 나 공사구라고 해 우리 잘 지내보자 저희 선생님 왜 그래 스켈레톤 반장은 하나급에 아예 한명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우리 학교를 위해서라도 우리 반을 위해서라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반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다 예 선생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 중에 한 명을 반장으로 어, 선임해 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구구단을 외자 시작한다 자 이기는 사람이 반장이 되는 거야 하나 둘셋후 구구단을 외자, 외자. 좋다 구구단을 자 시작해 외자. 4 9 36 구구단을, 구구단을 외자. 외자 구구단을 외자, 구구단을 외자. 외자. 네 이름. 던, 던, 니 이름 던니 땡 아하하 시킬린턴 틀렸어 던니가 머리 던니가 자 그래서 우리 학급의 반장은 동사구! 어? 선생님! 감사합니다! 아 미안해 스켈레톤!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<목소리> 조용히 해 줄래? 짜증 나니까 자자자자 싸우지 말고 자 선생님은 학급회의 있으니까 잠시 나갔다 올게요! 야야 야, 뭐야 어? 너 이름 뭐니? 하이요, 나 엔더맨이다 왜? 안녕, 나 SCP 일칠3 땅콩이야. <웃음> 오징어랑 땅콩이냐? 땅콩이가 떴으냐고 했네.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야? 야, 나 SCP에서 무섭기로 소문 나네. 앞으로 내눈안 쳐다보면 바로 황천길 죽을 수 있다는 거네 꼭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다. 야, 나도 눈싸움 특기거든 어디서 까불어? 한번 해볼까? 아왜 이렇게 싸우고도 그래 첫날부터 에, 그러니까 말이야 어? 어... 너 보기보다 되게 착하다 안녕 난 SCP-096이야 일명 샤이 가이지 아이 나 외로웠는데 아이 친구가 생기고 짝꿍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 아, 나도 사실 SCP 중에서 약간 왕따였거든 <웃음> 반갑다 좀비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그래 아이들 얼굴을 보면 벌써 정해간다 내눈 너무 쳐다보지마 나도 모르게 널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친하게 지내자 우리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아, 아저쟤 떡볶이 황불로 뜯어 씹어먹어버릴거야 안녕 나 육파리야 중에 말 걸지마 아, <웃음> 알어 제 안녕 내 이름은 s p 그9 제일리 제 안녕 나 슬라임이라고 해 <웃음> 반가워 제일나 너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있다? 난 뭔데? 나는 간지름은 진짜 잘 태워 볼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말잘 들어라. 나 유학파야. 아참얘 말하는 거 보서. 야 공사고 너 지금 약간 재수 없다. 벌써 반장됐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한테. 오서 잘난 척이. 코만 길어 가지고. 이씨 <웃음> 아저 한번 해보겠다는 거? 야 <웃음> 얘네들이 아직 우리 무서울 줄 모르네. 우리는 평생 연구만 당한 사람들이야. 오죽 까불어. 너 옥상으로 따라 나와. 어따 지금 얼굴 들이대 냄새나게. <웃음> 웃기네. 야 얘들아 가자. 아 어, 나이씨 안 되겠네. 아나 진짜 와나 오늘 일진 더럽다 진짜. 야 우리 SCP들 다 따로 나와. 어 아, 짜증 나 죽겠다. 잠시 후. 야 니가 니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. 에 탐비라고 매. 에 공사우 공큰 놈. 번호. 야 탐비라고. 오구. 잠시 명. 이거. 에 탐비야. 뭐이 뭐야. 에 탐비야 탐비야 미안해 애들이 싸우니까 그냥 싸우는 척 하는 거야 아, 미안해 나도... 아프지? 에이, 괜찮아 우리를 살살 치자 그리고 우리 싸움이 끝나도 너랑 나랑은 친해지는 거야? 우리 집 놀러가자 알았지? 어 고마워... 야나 <목소리> 잠을 깼어 난안두고 계좌 마음데 때려 하지마 <목소리> 하지마 하지 마, 잠, <목소리> 너, <목소리> 너, <목소리> 그만해 하지마 다가오지마 다지마 새로 전화군 SCP 1 6 6서큐버스야 아, 아아어 아... 그 어, 아, 알았어. 너다내려아 따라오렴. 어이, 아만 명씩. 아! 아큐버스잖아아왜 나만 끼서 난리야, 진짜. 아이, 진짜, 이번에도, 서큐버스 때문에 망했다! <목소리> 오, 얘들아, 나 잡아봐.